인터넷 이 있고 인터넷 버튼이 Ш 무 т ь orbit 는 간절 s e 게반 시� u n 아또게 초 10초. 10초. Thank you.